서류를 작성하고 자 됐네 자 집에 가면 아이가 있을 거야 졸업 받으길 바래 바이바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가 아빠 왔다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? 야네가내 아들이구나 아 에 다시 꿈커지고 싶어요. 어? 아 아니 그거 너무 커 너무 커 안돼 너무 커야. 아유 너? 아유 뭐야? 아우 정신없어. 아이꿈을 이상한 꿈을 꿨네 진짜 아우. 아 잠깐만 아 여기 맞다. 아, 내가 새로 이사 왔지. 하하 <웃음> 너무 좋다 너무 좋아. <웃음> 저희 나가볼까? 아 자. 와 날씨 좋다 와 역시 동네 아주 이사잘 왔어 오 좋아 좋아 좋아 둘, 오! 셋둘넷둘 둘. 아름답다 하나, 빠져라 이쁘다 저기 <웃음>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하.. 저 어때보여요? 아예 되게 미쳐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되게 예 몸이 되게 건강해보이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? 아 옆집에 이사 오셨나봐요 며칠 전에 뭐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로봉이라고 해요 예? 로봉이요? 네? 로봉이요? 네어 저는 코봉인데? 어뭐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아저 근데 초면에 죄송한데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어? 미쳤나봐 자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이쁘긴 이쁜가보죠? 아예 <웃음> 그렇다면 뭐날 미모를 알아주셨으니 제가 당분간 여자친구는 해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죠 어? 뭐..뭐야? 뭐, 아 여기 핑크색 요거 요거 보이시죠? 아예 요거를 저에게 선물해주시면 제가 결혼해드릴게요 와 진짜요? 잠깐만 아이고 사면 되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까지거 얼마 한다고 뭐? 야팔벨로 로벅스? 아 제가 좀 돈이 조금 모질렀는데 돈을 좀 벌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? 어? 이방하면 <웃음> 되죠. 이방에서 돈을 벌면 된다고요. 어? 아 그런 게 있었구나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<웃음> 우리 로벅 씨, 아 사랑해요. <웃음> 어? 뭐야 고백도 저렇게 하고 돈 벌어올게 여 입양하라 가겠지 입양하러 갑시다 자 일단 학교로 들어가노 어? 안녕하세요 어아 누구니? 아예저 입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? 아 입양을 하고 싶다고 네 아이고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서류 작성을 위해서 음날좀 따라와 보게 아예 <웃음> 나 아, 따라서 입양한다 이양한다자 이쪽으로 앉아보게 아 예예 자자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낼 거야 이걸 맞추면 부모로서 자격을 주겠네 아예 하세요 28에 예? 28 28? 2816오 잘했어 정작 뭐 지금 장난하세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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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네가내 아들이구나 헤헤헤헤 <웃음> 안돼 어? 아, 근데 너 목소리가 어, 왜 그래? <웃음> 저귀엽다 아빠 <웃음> 잠깐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귀여운 얼굴이 아닌... 어쨌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반가워 아빠 어 <웃음> 그래 적응 안 된다 그래 저 바지에 똥 쌌어요 닦아줘요 <웃음> 어? 똥 닦아달라고요 어 알았어 자 아이고 얘가 또자 엉덩이 대고 자자 아, 자, 아. 아빠 왜요? 아니 너는 뭘 먹은 거야? 아이 그냥 도토리묵에 파전 좀 먹었어요 아니 무슨 꼬마애가 도토리럼에 파전을 먹어 어쨌든 엉덩이 닦자 자아 아우 애기 키우기 쉽지가 않구나 자 엉덩이 대봐 아 알았다 아빠 자 아이차 아 으으 아우 진짜 아 됐다 이리온아어 잠깐만 학교 아 학교로 가야 해. 돈을 버는구나 오케이 보상 12달러 아,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였어 자 아빠가 너 학교 데려다 줄게 예아빠아 <웃음> 이리대로 또 언제 학교까지 간다아 힘들어 자 학교 학교 자자 자. 자, 자 우리 기 내려! 그렇지 아빠 수업 끝났어요! 으아! 하하! 좋다! 우와! 너 때문에 돈 벌었네! 아고왔다 아빠 그내가 졸려! 어 그래? 야 이건 넌나 나, 나 닮은 것 같다 야 어? 그래, 자러가자 집으로 아, 아애 졸려 자, 자 내려! 우리 우리 아들 내려! 어, 째 어, 그렇고 자! 오빠! 죽이세요 상전을 모시고 살지나가 어쨌든 재웠더니 아주 그냥 돈이 나오네 아빠! 물 줘! 물 달라고 목 발라! 얘 예, 전화! 전화가 시키는.. 아휴 진짜 얘 예, 아빠! 달리지. 물 달라고! 아 일단 너목좀 축이자 아이 저기 저기 얘 예, 음료수 한잔만 주세요 얘좀야너 예, 내려봐봐 에이음료사 에이, 하나 주세요! 자 우리 아들 물 먹자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아... 아빠 떠주세요 떠주세요 아우얘 진짜 돈 먹는 하마야 진짜 돈 먹는 하마 차차차 자, 자. 자, 이리로 이일로에 실어 놓을 거야 이거 놀을 거야 이리 오라고 에 실어 놓을 거야 모는다며 어디 간 거야 에빨다 아빠, 아빠, 잡아봐라 너 거기 앉아 뽕뽕이에빨다 잡아봐라 정말 난 과연 우리, 우리 뽕봉이를잘 뽕뽕이 키울 수 있을까 아피깜깜하다 좀. 애아따 엄마 라